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예전에 약속됐던 영상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그 중에 12세대 Z690 보드 DDR4 메모리 사용할 때 오버클럭하는 방법이고요. 아수스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통합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이들 거예요. 성조님 DDR4 말고 DDR5도 해주시면 안 돼요? 어, 하실 수 있는데 DDR5는 사실 생방에서 제가 하는 거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하는 방법은 아는데 왜 DDR4만 하냐면 은 DDR5 현실점에서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DDR5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DDR4 CL14에 3200자의 튜인램쓰는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어, 두 번째 이유는 CPU 오버도 제가 영상으로 안 찍었는데 이거 게임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CPU 오버 하려면 쿨러를 좀더 상위급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0 2클럭정도 밖에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쿨러에 추가 지출하는게 솔직히 게임 용도에서는 CPU 0 2 올려봤자 차이가 거의 안나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DDR4 메모리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울,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아수스보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테니까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이 아스보드 부팅하고 난 뒤에 열심히 딜렉트키, 델키를 두들기다 보면 이 화면으로 들어가요 UEFI BIOS 유틸리티 이즈 모드라고 있는데 이 이즈 모드를 어드밴스 모드로 바꿔야 돼요 F7번 단축키 누르셔도 괜찮고 우측 하단에 보면 은 어드밴스 모드라고 적혀있는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은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어, 바뀌었을 때, 처음에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서 택댈거 없어요. 이거 랭귀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그, 바로 옆에 AI 트닝을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이동해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이동하면은, AI 오버클럭 튜너라고 있어요. 이게, XMP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튜닝 메모리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 예를 들어 뭐, 3600 메모리, 3800 메모리, 그냥 XMP만 걸고, 나는 오버 안 하고 쓰겠다 싶으시면, 여기서 SMP1이나 SMP2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베이스 클로 오버 BCLK 프리퀸시 손댈 때나 손대는 을그 매뉴얼을 바꾸시면 되는데 우리 이거 손안될 거예요. 메모리 오버 할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로 두시면 돼요. 오토로 두고 그 밑에도 오토고 어그 밑에도 오토고 쭉쭉쭉쭉 다 오토로 둬요. BCLK 프리퀸시에 D램 프리퀸시 레이터오좋겠는 이거 보고 어 이거는 손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이거 100대 100으로 바꾸면 은 어, 내가 고를 수 있는 클럭 수치만 줄어들 뿐이니까 손 대지 마시고 이것도 오토로 두세요. 오토 두시고 우리가 손 대야 될건 여기서 터입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디램 프리키시 레이티오 이거 비율을 손 대야 됩니다. 1대 1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디램의 클럭이 동기화 됩니다. 좋은 성능을 내요. 2대 1이나 4대 1보다 1대 1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메모리 클럭을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디램 프리키시 들어가셔서 음, 아까 얘기했던 CL14에 3200 메모리, 뭐, G 스킬 메모리나, 어, G 스킬 메모리, 뭐, 플레어 같은 게 가성비가 좋겠죠? 립조스나. 이런거 사셨다 하면은 요거 4000이나 3900 두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 4 1 0 0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CPU 뽑기 운. 그리고 4000도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10개 중에 두세개는 실패하더라고요. 3900으로 두시면 아주 안전빵이고요. 진짜, 진짜 운 없어야 3800이니까. 오늘은 3,900을 한 넣어볼게요 4,000 말고 3,900을 넣겠습니다 아성준님 저는 그 삼성 메모리인데 삼성 메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메모리는 3,600이나 이 아까 클럽 쭉쭉 보시면 은 3,600이나 3,50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성 메모리는 여튼 여러분 CL14에 3,200 튜닝 메모리 샀을 때는 3,900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봐요 그러면 디렘 타이밍 컨트롤 라는 게 있어요. 이 항목에 들어가주세요. 디렘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다 손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손댈 거는 CL, RCD, R, 아, RP, RAS 이렇게만 손둡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에요. 딱 여기 항목. 그리고 마지막에 CR인데 이거 순서대로 16, 18, 18, 36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CR은 2로 넣겠습니다. 선준님그거다더 쪼여지는데요. 나도 알아. 아는데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 실수 안하고 실패 없이 쉽게 넣을 수 있는 수치를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주세요. ESC 눌러서. 뭐더볼 필요 없어요. 나가고 난 뒤에 우리 방금 디 m 타이밍 바꿨죠? 쭉쭉쭉더 내려가봐요. 내려가다 보면은 볼티지가 나와요. 이게 전압 조절인데요. 전압 조절에서 딴거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D램 보티지만 손대시면 돼요 어떻게 손댈까요? 아까 얘기했던 CL14에 3200 혹은 CL14에 3600 메모리였으면 요거 1.4 혹은 1.45V 사이로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귀찮으면 1.45V라고 그냥 집어넣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주시고 F10번 누르면 저장이 돼요 내가 저장하고 나가기가 되는데 어, 쭉 보시고 뭐뭐 뭐 제대로 바뀌었나 보시면 될겁니다 어, 이거 메뉴를 안 바꿔도 돼요 오토로 뜨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컨트롤러 하고 디램 프리키이 1대1로 하고 어, 디램 프리키게 클릭했죠 3900 거기다가 뭐 16, 18, 18, 36, 2N 하시고 어, 볼티지 1.45 혹은 1.4V 사이 정도로 넣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아까 내가 삼성 메모리는 얼마넣으라겠죠 클럭을 3600원 넣으라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들어가면 3 5 0 0 그렇게 넣으신 분은 전압은 이렇게 높게 줄 필요 없이 1.3V 혹은 1.28V 사이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수스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이고요 자 저장하고 나가기 하면은 좀 있으면은 윈도우를 들어갈까요? 맞죠? 바이오스 하면 뜨고 윈도우로 들어갈텐데 윈도우 들어가고 난 뒤에 오버클럭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싶으면 CPUG 눌러서 수치 보시면 됩니다. CPUG 눌러서 수치 보면 은자 보이시죠? 이거 메모리 컨트롤 이거랑 d 램 프리킨시 이 두개가 수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아까 얼마 넣었죠? 3900 넣었으니까 1945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1945 곱하기 2하면 은 3900이 되겠죠. 이게 d 램이라는게 DDR 메모리 뭡니까? 더블 레이트. 위아래로신어주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곱하기 2하면 얘 클럭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은뭐 CL, RCD, RP, RAS 내가 아까 16, 18, 18, 36고대 줬잖아요. 고대싹 들어가 있고 CR이 2T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버가 잘 됐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치는 잘 들어갔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 뭐 TM5라든지 아니면 그 프라임 95라든지 이런 거 들려 돌려, 돌려서 그 과부하 툴 돌려서 이게 오류가 뜬지 안 뜬지 검증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s 스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보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딜렉트키 딜키를 연타하다보면 이 이즈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드밴스 들어가야 오버가 가능하겠죠 F2 눌러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주세요 혹은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그렇게 화면이 바뀌면요, 딱 위에 어드밴스 모드라고 변경이 돼요. 변경된 상태에서 티비커로 들어가주세요. 이건 아수스하고 똑같죠. 티비커 트위커 들어가시고 티비커에서 항목을 쭉 보다 보면은 어, 대충 눈치를 챌 텐데 XMP는 일단 요거예요 엑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이거 줄인말이 XMP였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변경해서 쓰는 트닝밍 메모 쓰는 분들은. 어, 여기서 요거, 프로파일 누르시면은, 변경이 되고요. 티닝 메모리를 이제 수동오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삼성 메모리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죠. 깜딱지 메모리. 그 분들은 요거는 손대지 말고, 그 밑에 내려가서, 시스템 메모리 멀티 플러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가 봐요. 일단, 만약에 본인이 삼성 메모리다. 그럼 3500이나 3600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는 CL14에 3,200짜리 혹은 CL14에 3,600짜리 어, 오버클럭을 위한 트닝매을 샀다. 뭐 립조스 혹은 뭐 플레어, G스킬 트라이던트 이런 거 그런 거 사셨으면 은 3,900 눌러주세요. 사실 4,000이나 4,100도 메모리 뽑기 운이 좋고 맨컨 뽑기 운이 좋으면 들어가는데요. 안전빵은 3,900입니다. 맨컨이 생각보다 구려가지고 3,900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드 따라 약간 편차는 있고요. 3900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어모드 있죠? 기어모드 1로 해주세요. 그래야 맴컨하고 메모리하고 1대1 동기화가 됩니다.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그렇게, 그렇게 해야 메모리 오버 성능이 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엔터 누르면은, 거기서 맨 밑에 내려가면 메모리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 타이밍 가서, 자, 순서대로 16, 18, 18, 36을 넣습니다. 뭐, CL, RCD, RP, RAS죠. 이것도 ASUS랑 동일해요. 사실 이름 항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CR이 있습니다. CR을 2로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타이밍에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압을 손댈야 있겠죠 전압은... 자, 딴거다 손댈 필요 고요이 아스 서버드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VCCSA라는 게 있어요. 인터널 VCCSA. 이게 시스템 에이전트에 전압을 올리는 건데요. 요거 기본 설정이 깃발은 너무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35 정도 올려줘야 메모리 오버클럭이 좀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은, 디렘 볼티지 죠 어, 여기 디렘 볼티지. 여기서 메모리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삼성 껍딱지 메모리 쓰고 계신 분들은 1.28이나 1.3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냥 클럭 3500, 36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진짜 뽑기온 나쁘면 3400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L14에 3600짜리는 기본적으로 1.45일 테니까 똑같이 1.45를 주시고요 CL14에 3200짜리도 1.45를 주거나 1.4V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전압을 변경했죠 그리고 똑같이 저장은 F10번입니다 F10번 누르면은 야 니가 바꾼게 이거야 맞아? 라고 확인을 해주는데 맞는지 한번 훑어보시고요 보시면 뭐 기어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클럭이나 메모리 전압 뭐 VCCSA 요것도 손댔다 뭐, 그 다음에 렌타도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걸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Yes 누르고 나가시면 자 저장되고 요깃법 아크가 로고가 뜨고요 그리고 윈도우가 부팅이 됩니다 윈도우 부팅 이후에 CPUG를 이용해서 어 보시다시피 DRAM 프리퀸시랑 m 컨트롤 속도가 동일하게 되어있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3900 넣었으니까 1950이 맞겠죠 아까 뭐 아수스는 1945였는데 원래 끝마니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이바뀐건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6, 18, 18, 36이고 고스란히 볼수 있고요. ET인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내가 넣은 값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 t m 5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임 95 같은 거 돌려서 이게 고부하 툴이거든요. 메모리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생기시면 은 클럭을 한 단계씩 낮춰 보십시오 100단위로 어, 그렇게 쓰시면 돼요 메모리도 뭐 간단하죠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은 게임의 성능 8%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엔 에즈락 MSI 메모리 오버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